경주에 위치한 시부자댁은 무려 300년, 14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한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이다. 경주 시부자댁의 고택은 쌀 800석을 보관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큰 곳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대 부자도 되기 힘든데, 그 부를 무려 300년 동안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경주 시부자택은 독특한 가훈으로 유명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육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뒤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그런데 마지막 여섯 번째 가운은 세월 속에 잊혀지고 말았다. 1990년대 초였다. 나는 시부자댁 자손들과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집 안에는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란 아들이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0년째 사법고시에 내리 낙방을 했다. 할수 없이 그댁 며느님이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을 위하여 구명시식을 정하게 되었다. 구명시식을 시작하자 증조부 영관님이 노여운 얼굴을 하시고 나타났다. 우리 가문의 가훈을 잊었느냐? 진사 이상의 배설을 하지 말라고 할 것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고위간직을 하겠다고 하다니 당장 시험을 포기해라! 증조부 연관님의 호통에 며느님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을 하였다. 증조부님, 사법고시 합격한다고 반드시 고위간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절대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인권변호사로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증조부 연관님은 며느리의 간청에 한발 물러서셨다. 다 좋다. 하지만 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드디어 시부자댁 며느님은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고 부암선언을 다시 찾아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며느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아드님께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며느님은 법사님 증조부 영관님과 약속한 인권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년에 판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고위간직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으니 구명시식을 올려서 용서를 구하면 안 될까요? 구명시식을 올리자 증조부 영관님은 불같이 발을 내셨다.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초년 판사를 하겠다고 너는 우리 집 가훈이 무엇인지 또 있었단 말이냐? 증조부 영관님은 시부자 댁의 가훈을 읊어 나가기 시작하셨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섯 번째 가훈이 이번 구명 시식을 통하여 마침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증조부 영관님은 여섯 번째 가훈은 십년에 밥을 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감히 가운을 어 얻고 고위 간직을 하려고 하다니 간직에 나간 만큼의 대가를 치러할 것이다 나는 열심히 며느님의 아들을 변호하려고 하였지만 소용없었다 먼저 약속을 어긴 사람은 며느님이었기 때문이었다 증조부 연관은 천연판사를 하는 대가로 재산의 10분위를 가져갈 테니 그리 알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가문의 술린 경주법주를 만드는 비전만큼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여라 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얼마 후 며느님의 아들은 판사가 되었다 10년 동안 사법고시에 낙방하던 아들이 구명시 식구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까지 되자 며느님은 오랜 소원을 이루었다면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훈을 어긴 대가로 재산의 10분의 1을 잃고 말았다는 호문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손이라도 가훈을 지키지 않으면 철저히 벌을 내렸던 시부자댁 조상령의 엄격함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서 300년 부를 대물림할 수 있었던 시부자댁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한국의 부자들은 부자로 살기보다 부자로 죽는 사람이 많다. 부자는 부자답게 살아야 부자라고 할수 있다. 만약 한국의 부자들이 경주 시부자댁의가운중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